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어, 3 스케치 환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어, 인터섹션 커브 실루엣 커브 였죠 인터섹션 커브 같은 경우는 에두 개의 2d 스케치 커브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제3의 3d 스케치를 구해내는 기능과 그리고 셀피스와 솔리드 사이의 어떤 교차되는 선 교선을 구하는 이런 두가지 기능이 안에 어, 같이 탑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실루엣 커버 같은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의 어떤 형상의 최외곽선 그러니까 검형으로 따지면 뭐 파팅 라인 그렇죠? 자, 그 정도의 어떤 실루엣선을 구해내고자 할때 실루엣 커버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자 하는 것은 좀더 어렵습니다 자, 프로젝트 한다는 얘기 좀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투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2d 스케치에서도 뭐 프로젝트 지오메트리 뭐 그런 기능이 있었죠 여러 가져온다 빌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니까 3스케치는요 서피스, 공면 솔리드의 면일 수도 있고 어, 서피스 바디 그러니까 공면 바디 있죠? 공면 바디의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서피스에다가 이 커버를 프로젝터 투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투영한다는 얘기는 그 공면상에 그 평, 어, 면상에 살짝 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커버를 솔리드 바디의 면에다가 살짝 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을 나누는 기능은 절대 아닙니다. 면을 나누지는 않아요. 얹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어, 게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첫 번째 거는 특정한 디렉션. 디렉션을 지정해서 디렉션 방향으로 이렇게 무조건 내려 쪼는 겁니다. 투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있고, 요거는 좀 다릅니다. 어, 투사되는 면 있죠? 투사되는 공면 곡면의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우야우는 결과가 틀립니다 어, 세 번째 끈은 우리가 이제 어, 손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에 상처 났을 때데일반데 대일반, 이렇게 돌돌돌돌 말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돌돌 많은 근,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커버 페이스가 있는데 면에다 직접적으로 커버를 그리는, 기능, 기능, 어, 그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 r o j 투 c t to s 랑 커버 v 페이스이 두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어, 첫번째 예제 파일을 여시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자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공면도 있고요. 공면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거, 두번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하나와 스케치 하나가 있습니다. 주황색 이건 지워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가지고 원을 한번 이 공면상에 한번 투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들어왔어요 3스케치입니다 프로젝트 투 설핏사시고요 자 페이스 어느 면에다 투사할 거냐 이 면에다 투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를 커브입니다 자 저는 원 조그만 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디렉션입니다 벡터 따라서 프로젝션 하겠다 특별히 벡터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치가 그려진 면 있죠 스케치가 그려진 면의 수직 방향으로 투사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어플라이 해보시면 이렇게 투사되는게 보이시죠? 그럼 탑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빠져나올까요? 익스트로드 해보시죠. 서피스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요 부분만 잡죠. 그러면 이 스케치가 그려진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쭉 돌출이 되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 공면과 이 공면이 서로 만나는 교선, 교차되는 선. 그것이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스케치 들어와서 인터섹션 커브. 아, 창, 창을 닫았나요? 다시 한 번요. 이거 잡고요. 설피스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놓고 3스케치 들어오죠. 인 n t 션 커브 e 얘와 얘를 구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과정을 p 프로젝션 투 t i o n 요 방식은 한방에 끝내는 거죠 이 면에다가 이 커브를 투영하는 겁니다 자 커브가 약간 숨겨졌네요 다시 보이게 하죠 프로젝 j e c t s 에다가 커브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그 다음에 어, 디렉션. 뭐, 특별하게 디렉션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면에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커브가 정상적으로 안 잡혔나요? 이미 써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나와서 요 부분을 지워버리죠. 그 원리는 이해되시겠죠? 원리는. 자, 이것도 지워버릴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서피스 하시고요. 베이스 이 면에다가 이 커브를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플라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는 이 솔리드 바디 전체에다가 이 커브를 투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아마 이 면의 정확한 디렉션이 결정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좀 디렉션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이 면이 되겠죠?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투사하겠다. 어플라이 하면 위아래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개별 면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솔리드바디 전체 면에다가 한꺼번에 투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엔 이렇게 보겠습니다. 똑같이 프로젝, 어,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서피스 얘를 잡고요. 커브는 하나, 두 개를 잡죠. 아보그 다음에 디렉션에다가 이 커브를 잡을 수 있나요? 이거못 잡습니다. 이게 스케치거든요. 근데 스케치는 유독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디렉션으로, 디렉션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스케치 자체는 안 됩니다. 이 스케치 자체는 안 되고, 이 평면이나 또는 축 있죠? 그것만 활용이, 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3D 모델 들어오셔가지고, 축을 하나 만들죠. 액시스 스케치 따라서. 자, 그런 다음에, 3 d 스케치 다시 온 다음에요, 프로젝트 해보죠. 베이스, 이면 잡고요, 커브, 이두개다 잡아보죠. 뭐. 둘다 잡고, 디렉션에다가 얘 잡아주면, 얘 따라서 이렇게 삐딱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삐딱하게 어플 라이브 면 이런식으로 어 바깥쪽에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에러 없이 처리되고 있죠 이것도 좀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음. 포인트는 투사가 될까요 그 그거 살짝 궁금해 집니다 그렇죠? 자 만약 포인트 있죠 어 제가 이 위치에다가 이 점에다 포인트 하나 만들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을 보자 베이스 커브에다가 포인트 잡아볼까요? 포인트 잡히나요? 어, 잡히네요. 그렇죠? 백션 얘 예, 잡아주죠. 어플해 라 보겠습니다. 어, 포인트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브에다가 어 포인트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런 스케치 말고 스케치의 커브 말고 이미 있는 서피스 라든지 솔리드의 엣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잠깐만 그런가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 이면 잡고요. 그 다음에 커브 이 커브 잡아보죠 그 다음에 디렉션 얘 따라서 가볼까요 어플라이 보자.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곡면 솔리어 곡면 바디에다만 이렇게 투사가 될까요 평면은 안될까요 자얘 평면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보죠 위로 살짝 올려놓죠 오케이 평면에 다음 투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스케치 환경에서 있는 겁니다 음. 이면 자체를 한번 찍어 보자. 이 면을 아, 이 면이 안 되네요. 겠요 면에다가 이 커버 있죠? 늘 3개 네개 얘를 한꺼번에 음. 디렉션 이 평면 자체를 찍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 커버들을 이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그죠 대상이 되기도 하고 디렉션 역할도 하는 거죠. 어플라이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할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한 가지에 생각이 꽂혀버리시면, 딱 보고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어, 저겁니다, 이거. 어, 요거 있죠? 어, 요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요 스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 가지고 컨트롤 B 있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인님이 알려 주는 겁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B 누르면 되겠죠? 얘가 하이라이트 되죠? 자, 더블 클릭. 들어 보면 요거는 제가 따로 텍스트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투영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번 보죠. 파이 나와서 3D 스케치로 들어오겠습니다 프로젝션 하죠. 베이스너 뭐? 공면 하겠습니다 커브에다 얘를 잡으면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이거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이 점선 있죠 점선 얘가 잡힌 거예요 점선이 잡힌 거지 글씨 자체가 잡힌 건 아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지워버리죠 자이 스케치 더블클릭 해도 됩니다 수정하러 들어올 때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이 글씨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그러면 컨버트투 지오 메트리라고 보이죠 요걸 이용해서 지오메트릭, 다시 말하면 이런 뭐 라인이나 서클, 이런 거로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찍으면. 어, 대화성자 떠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걸골은 IOCP 걸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어떤 걸골을 써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킬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가지 이제 걸골들이 쭉 있죠. 자, 기게 어디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죠? 어떻게 대해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죠? 어떻게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같은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뜨지 않을까. shx 폰트랑 우선 어떻게 대해서 제공되는 이미 컴파일된, 내장된 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트루 타입 폰트가 아니에요. 아시죠? 요는 영문 걸골입니다. 요거 체크하고 요거를 한글 걸골로 하고 싶으면 whg txt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어떻게든 할줄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요거 이해될 겁니다. 저는 지금 영문이니까요. 여기서 어떤 영문 걸꼴을 사용해서 얘를 변환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뭐 기계 설계 관련된 자격증 시험 보실 때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걸꼴이 뭐죠? ISOCP 걸꼴이쓰고 있는 거죠. 요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OK 누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라인과 아크와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이 됩니다. 그 말은 이걸 드래그해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되돌리죠? 자, 빠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오메트로 변환된 거는 어떻게 할수 있다? 이제 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앞로 하죠. 이 공면 찍고요. 그 다음에 컵으로는 이걸 지금 주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하나씩 잡기 너무 귀찮죠? 자 탑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고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잡히겠죠? 그렇죠? 이 포인트까지 잡혔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선택됐다. 한 번은 해제됐다. 그렇게 됩니다. 선택된 거를 해제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찍어주든지 드래그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디렉션 음.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있는 면에 수직이 되겠죠. 면을 잡겠습니다. 어 플라이 보면 이런 식으로 투사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것 거까지 왔네요. 제가 범위를 잡다 보니까 노란 점선 있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뭐 서클이나 라인 뿐만 아니라 이런 모서리도 공면의 모서리 뭐 솔리드의 모서리 이런 점들 이런 글씨들 같은도싹다 프로젝션 투영할수 있다는 거 맞죠? 어떤 입체적인 커브 공면에다가 이렇게 투사해 낼수 있다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보죠 다르게요 다시 한번 3D 스케치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 뭐냐?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보시 자, 페이스 자, 잡겠습니다. 자, 커브, 요 하늘색 원을 찍죠.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디렉션. 그렇죠? 어, 묵시적인 디렉션을 설 수도 있고, 내가 명시적으로 어떤 디렉션을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디렉션 따라서 얘가 쭉 투영되면서 만나는 교선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달라요. 첫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눌러보죠. 그러면 탑에서 오면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아. 근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죠? 얘는 지금 평면에 있는 거 얘는 공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휘어져 있는데 위에서 봤어 야오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을 수 있나요? 당연히 다르겠죠. 다릅니다. 그렇죠? 자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어,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 아니라 이 공면 자체의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공면. 투사되는 대상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을 때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두 번째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베이스 얘를 잡아볼까요? 얘 잡고요. 커브 얘 잡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평면을 보겠습니다. 보죠어플라이면 위에서 보면 똑같은 예, 위에서 보면 무조건 수직으로 내려 꽂는 거죠. 그렇지만 A의 면적하고 A의 면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자, 두 번째 방식으로 하면 보죠. 두 번째 방식으로 베이스는 얘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는 얘 잡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서 어플라이브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내려 꽂을까요? 얘예 입장에서 본다면 이곡면하고 최단 거리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입장에서 본다면, 최단 거리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공면 있죠? 이공면에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릴꽂는 겁니다. 수직으로.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여기, 각각, 각각, 각각의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내릴꽂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그죠 곡면에 투사된, 프로젝션 된다. 노말 방향으로 투사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 달라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요세 번째 거는 뭐냐면 돌돌 많은 개념입니다. 돌돌 말아요. 자, 이건 제가 다른 예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예제 가지고 설명 드어보자는데 고전에 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어떤 개념인지. 음뭐 어, 손가락 생각 보겠습니다. 자뉴 스탠다드 들어오죠. 자 에스킨으로고요. 요면 잡고요.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그렸어요. 에스키 빠져나온 다음에 익스루드 2정 공면으로 돌출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요만큼 오케이 하죠자그 다음에 어, 가운데 있는 면을 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면 잡고요 에스키 누르고 들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렉탱글 해보시면 슬롯 있죠 요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빠이 나오죠 이, 이걸 데일밴드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3스케치 들어왔어요. 이거 누르고요. 세 번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는 얘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는 얘가 되겠죠 네. 이게 쭉 연달아서 한꺼번에 선택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죠? 어플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돌돌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참 그렇죠? 신기하죠? <웃음> 참 신기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기능은 프로그램마다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인벤트만 요 기능이 다. 합치되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좀더 이제 정확하게 얘가, 얘를 이제 제어를 한 어, 모델링을 해나오면서 한번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돌돌 많은 개념이에요. 랩핑 개념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음식 그쌀때 쓰는 거 있죠? 랩, 랩. 돌돌 많은 거 있잖아요. 네. 비닐 랩.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자, 파일 유하시고요 스탠다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음, 원기둥을 하나 세우죠. s 키 누르고요. 이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원을 두개 그리겠습니다. 이 원의 단축키가 뭐죠? 예. 여기는 컨트롤 시프트 C 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마우스 오른쪽 원그리죠 여기다가 하나 두개 그리죠. 어, 그 다음에 ESC D 시술을 기입하겠습니다. 안쪽 끈은 2 7라로 하고요. 바깥쪽 끈은 3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죠. 빠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예스키 누르면 되겠죠. 자 위로 돌출하겠습니다. 2 e 하시고 요 영역 콕 찍으면 되겠죠. 위로는 100만큼 올리겠습니다. 너무 크죠. 이빈 공간에서 휠 버튼이 있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죠. 적당한 크기가 됩니다. 너무 줄였다. 더블 클릭. 너무 크게 됐다. 더블 클릭. 어디 도망갔다. 더블 클릭. 아시죠? 그러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여게 달려옵니다. 자, 예, 죄송합니다. <웃음> 자, 자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음, 나중에 이제 와선을 그러니까 헬리컬 커버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2 d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음, 여기를 보면 뭐 요면이나 요면 똑같을 것 같아요. xy 면에서 그리죠. 자, S 키, 인터섹션 커브를 구하겠습니다. 커대지로 하죠. 커대지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작도하고 있는 평면하고 솔리드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탁 이렇게 교선이 바로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어로 보시면 여러분 단축키 지정해놓고쓰시죠 자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자다 범위 잡구요. 마우스 오른쪽 construction element로 변경을 해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론트로 보죠. 사각형안을 그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도 되겠죠. 이쯤에서 요렇게 안쪽 노란선 따라서 그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치수는요. 여기는 한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위에서도 한10 정도로 떼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일치구속을 줄까요 이 선하고 원점하고 일치 그 다음에 전체 다 보조선으로 컨스트럭션으로 변경을 시켜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와이어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3스케치 들어 오셔가지고 헬릭스 커브를 헬릭컬커브 있죠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예, 요고 하겠습니다, 그냥. 피치 레볼루션으로 하죠. 자, 지름은 요, 제, 바깥쪽이 얼마였죠? 어, 30이었죠? 아, 삼, 바깥쪽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안쪽으로 잡아버렸네요.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 3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치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바퀴는 위아래 10만큼 뺐으니까요. 8바퀴만 하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센터 좀짚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바깥점 있죠? 여기를 찍겠습니다. 요 아, 점을 잡았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요. 헬리컬 커버 하고요. 똑같이, 예. 지럼원 30으로 하고요. 그 다음 피치 10, 회전수 8바퀴입니다. 피치 10, 예. 요 점을 찍겠습니다. 요 점. 요점 찍고, 그 다음에 요점 찍죠. 그다음 바깥쪽은 요선을 찍겠습니다 아 여기 있, 있으면 안 되겠죠 요쯤에 <웃음>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하죠 어차피 이거 삐딱하게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잡아나가면 되겠죠 살짝 비틀어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일치 구석을 주죠 요점이랑 요끝점이랑아끝점이안 잡히네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인클루드 하시기 바랍니다 인클루드 하면 일치하면 요 점이 보이겠죠.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문제죠. 요 점이. 그죠? 요 요점 점은 요 선이랑, 아, 요 선이 안 잡히나요? 그럼 인클루드 하죠. 예,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일치구속을 주겠습니다. 자, 이 선이랑 이 점이랑, 아, 요 점이 안 잡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면을 써보자. 요 예, 면, xy 면이 되겠죠? 예, 보이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일치구속을 잡죠. 아니면 평면상에 요점이 요 평면에 있다 이렇게 잡아주면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끄겠습니다 비지빌리티 자, 그러면 이제 헬릭스도 이미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요 사각형 요 바깥에 이렇게 딱 요선이 요선하고 일치되어 있었으면 훨씬 더 잡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만든 선 가지고, 약간, 네 다시 편집에 들어왔어요.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요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네요. 아 자, 다시 한 번요. 여기서 8, 여기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볼까요? 예,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끔, 요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돌돌 말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데일밴드가 필요하겠죠? 데일밴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기록 뭐가 필요하다니죠? 음. 스케치, 2D 스케치 그려야 되니까 면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자, 면을 하나, 3D 스케치 작업은 끝났으니까요. 평면을 하나 만들죠. 어떤 면일까요? 이 면에 평행하면서이 끝점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꾸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찍고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면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y g 면을 쓰겠습니다. 이면하고 평행하면서 이 헬릭스의 요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 2D 스케치임대이에는 이면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다 대고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프로젝션 할까요? 이 끝점이랑 이 끝점 두 점을 따오겠습니다. 사각형 여기서부터 이만하게 그리겠습니다. 대신 일치구소을 줄까요?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이 방식에 좀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그 다음 여기다 대고 이 전체는 네, 보조선으로 바꿔버리시고요. 여기다가 위에 슬롯 있죠? 해가지고 요점 요 점. 요렇게 하나 그리자. 그런 다음에 치수를 주는데 이 치수의 이 경로 있죠. 요 길이가 얼마냐면 마우스 오른쪽 매저 기능을 쓰겠습니다. 요 헬릭스 있죠. 헬릭스를 전개했을 때의 길이. 그거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쭉 만들어지겠죠. 너무 기네요. 그렇죠? 그런 그 다음에 D 한 다음에 얘 반지름값 있죠. 한이 정도로 줄까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빨리 나오죠? 결국은, 맞죠? 그렇죠? 요 헬릭스 같은 경우에는 <웃음> 보기 좋으라고, 마치 중심선처럼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 홈을 파고 싶은 겁니다. 파워펜드처럼 홈을 파고 싶은데, 이 홈을 파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 이제는, 세이드 위치 엣지로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돌돌, 공면에다가, 알았 그렇죠? 홈을 팔 때는 이 엠보싱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화장지, 화장지, 있죠? 엠보싱 화장지, 오돌토돌, 오록볼록 화장지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오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오목으로 해보죠. 자, 프로파일은 얘를 잡아주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2D 스케치 예제에, 그렇죠?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프로파일 잡혔으니까 이 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베이스에 랩하겠다. 어느 베이스냐? 그죠이 면에다가 돌돌 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꼭 체크하셔야지만 이 여기에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면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목을할 거고 요 두께가 얼마였죠? 지금 30하고 30, 27이었으니까 두께가 한 1.5T가 되겠죠? 그래서 한 2T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돌돌 말리면서 겹 제거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예.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얘를 잠시 기능 억제할까요? 서프레스. 해버리면, 얘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요 스케치 있죠?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랩하는 기능이 있었고, 우리가 3 스케치 배웠으니까, 3 스케치 들어와서, 컵 어, 요거 있죠? 프로젝트 서피스 하고, 세 번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페이스나 요 솔리드의 바깥면을 잡아주고요, 커버에다가는 얘를 잡아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여기 끝에 4개 네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플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돌 말렸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 일단 3 스케치 빠져 나오겠습니다. 2D 스케치나 이제 가시성을 꺼버리죠. 음 지금 이게 다고이 원통 있죠? 원통에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거지 원통 면을 뭐 나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뚫어 줄 거냐? 엠보싱을 쓰지 않고도 자 한번 보죠. 일단 솔리드의 면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스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페이스 면을 스플릿 나누는 기능입니다. 그럼 스플릿할 툴을 잡아달라는 얘기죠. 금방 우리가 돌돌 말았던 거 있죠. 얘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노란 선 페이스는 어차피 이얘 예, 저의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면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바깥 면 있고요. 이 안쪽 면 따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요 면이 솔리드의 면이 나눠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 면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두께를 줘아지 제거할 수 있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면을 하나 따내셔야 됩니다. 따낼 때 쓰는 게 뭐냐면 요 옵셋 기능이에요. 옵셋, 옵셋. 자, 셀렉트 요 면을 하나 잡아 주는 겁니다. 요 면을 얼마만큼요? 0. 0만큼 따내는 겁니다. 아, 자, 따낸다기보다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따내는거죠. 근데 솔리드가 아니라 공면으로 따내면 되는겁니다. 0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면이 하나 생긴 성됐죠 공면이 이 공면에다가 두께를 줘가지고 제거를 해버리는거예요 두께를 줘가지고 똑같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면을 공면 따낸 면 있죠. 이 면을 잡고 제거하겠다. 얼마만큼 여기 두께 1.5T니까요.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어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한번 지우겠습니다 어 제가 제거를 안했그런가요 다시 한번 이 공면 있죠? 이 공면을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고요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이 아, 바깥쪽으로 잡혔군요 안쪽으로 제조야겠죠 안쪽으로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엠보싱이 훨씬 더 간단하죠? 사실은 엠보싱이라고 해서 이 개념들을 좀 짬뽕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세 가지 기능을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좀더 복잡한 곡선, 곡면을 설계 나으실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 금을 어떤 천공을 낸다든지 여러 개의 형상을 말기 가능하고 부기식적인 면의 말기도 잘 응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도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죠. 파일, 뉴 들어 오겠습니다. 자, 예스. Yes. 이면 잡고요. 원을 하나 간단하게 그리죠. 요렇게요그 다음에 공면 돌출을 하겠습니다. 공면으로 위아래 대칭 구조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S키 누르고요. 다시 한번 음 이번에 이면을 바라볼까요? 바라봐서 4키 하나 그리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필렛 처리하죠. 이 정도로 할까요? 한뭐4 정도로 하죠? 요렇게4 너무 큰데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키우자. 예, 빠이 나오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 2D 스케치를 가지고 3D 스케치에 들어와서 프로젝션하면 되죠. 아니면 그렇죠. 인터섹션 인터섹션 안 되겠죠. 프로젝션 하겠습니다. 이 커브를 이 페이스에다가 이 커브를 그렇죠. 자, 똑같이 디렉션 어느 방향으로 보면 되죠. 이 방향을 바라보면 되겠죠. 결국은 이이 커브를 이용해서 공면 돌출한 다음에 교선 구하과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어플라이 해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그렇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와서 이 수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면 바라볼까요? 스킨으로 들어와서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야겠죠 그러면 이 교점 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교점 그 그러니까 프로젝션 해버리면 이 선을 프로젝션 해버리면 결국은 이 스케치는 꺼버릴까요? 여기 가시선을 꺼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선이 끝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구성 요소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 끝점에다가 이렇게 원 하나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원, 그점에다가이렇게 그린 다음에. 많이 나올까요? 자, 그 다음에 수입하면 되죠. 이 단면이, 패스,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오케이.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솔리드는 금방 만드시면 되죠. 그렇죠 솔리드 같은 경우는 꺼버리면 되겠죠? 자, 요런 식의 었던 예쁘장한 모양도 입체적으로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쉽게 구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어, 3 스케치 들어왔죠? 어, 요거 한 번, 그냥 보겠습니다. 자3 스케치 한번 들어오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냐면 커브에다가 이 커브에다 직접적으로 이런식으로 스케치 나가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맞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잘안써 가지고 그런 것 뿐입니다 자 공면에다가 바로 이렇게 그렇죠 음. 커브를 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을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서플라인 입니다 이건 서플라인 이에요 서플라인 맞죠? 그렇죠? 서플라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세 어,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가지만큼요인터섹션 커브, 실루엣 커브, 프로젝션 투, 서피스. 아세 가지도 힘든데요. 그러면 인터섹션 커브랑 프로젝션 투, 서피스 있죠. 이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시죠? 그래야지 다음에 공면 작업을 하실 때 훨씬 더 여러분이 수월하게 진행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